2마리 두 마리, 세 마리, 체리, 왜 그러고 있어? 왜 체리, 체리, 왜왜 왜? 만져줘? 혜리 <웃음> 아이쿠 귀여워 아 여기 바닥이 시원하구나 시원해서 누워있는거야? 음 시원해서 누워있는거야 더 만져줘? 이렇게? 그래 <웃음> 아이고 체리, 좋아? 만져주니까 좋아? 뭐지? 뭐지? 얘네들이 이제 이름을 알아듣는 것 같아요. 뭐지? 멋지는 눈이 동그랗고 예쁘네 응? 체리 너도 이뻐 어, 눈이 쭉 찢어진 게 어, 매력적이야 어? <웃음> 지금 양옆에서 만져달라고 이러고 있어 <웃음> 배고팠나 봐? 네, 많이도 먹네요. 음, 만져줄게, 모찌. 옆에 잤잖아, 소매네. 와, 근데 체리가 좀더 크다, 모찌보다. 그 체리가 훨씬 크다니까. 체리가 더 커요, 진짜. 요즘에 체리가 이기잖아. 오, 확실히! 오, 차이가 많이 난다. 모찌는 아팠었었잖아. 네. 모찌 많이 먹어야겠다.